시라쿠사에서 실컷 놀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다시 중동으로 오일머니 벌러 가야겠어요 카타니아 대성당에 왔어요 저기 보면 은 사람들이 올라가있어요 여기가 나름 번화 같네 되게 우중충하죠 우중충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화산 분출 때문에 마을 전체가 카타니아 마을 전체가 화산재로 다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칠리아 사람들이 시칠리아 사람들이 마을을 다시 단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대요. 화산재를 걷어내고 여기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카타니아 쪽에서는 가장 깨끗한 곳이에요. 기념품 가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에트나 화산재를 만든 기념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관련된 거를 한번 사내게 될것 같아요 못 갔으니까 <목소리> 이태리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원래 여기 7시가 지나야 오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사장님이 제가 배고프고 가니까 저를 위해서 저만 손님을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사장님이 추천해 준 마인도 한잔 시켰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꽤나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를 올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한 걸어서 10분도 안걸리는 곳에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아, 트립어드바이저 평점도 있는 곳이고 뭐 그래가지고 평점도 있고 숙소랑도 좀 가까워 보여가지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애들이 단체로 이렇게 웅성웅성 있다가 제가 그쪽 가까이에 가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뭐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그 마피아 10대 청년들한테 붙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로마 고대극장인데 근처인데 유적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공원처럼 돼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마리아나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좀 황급하게 여기로 왔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시켰는데 와 냄새가 진짜 와, 치즈 이, 이 치즈 꼬랑내가 아주 좋긴 하네 저 치즈 꼬랑내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즈 꼬랑내라고 하니까 치즈한테 약간 미안하네 치즈 향기 아 순식간에 다 먹었어 <웃음> 맛있네요 이게 처음보다 좀 먹기 시작하니까 약간 면이 불면서 더 맛있어 어떨까지 하나 더 시키고 싶다. 이렇게 수산시장을 바라보는 아저씨를 보는 것도 재밌는 광경이네요. 활기가 넘칩니다. 네, 여기서 버스표를 샀고 4유로네요, 공항 가는 건. 90분 동안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랑해요, 공항? 공항 넌내 한국인이 쓴것 같진 않아요. 버스를 지나쳐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뭐 가야되는데? 아무튼 물어물어 버스정류장이 어딨냐고 물었거든요 일단 여기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 진짜 고가도로에 서 헤맸거든요 근데 이 오토바이 아저씨한테 여기 버스 어떻게 가냐고 에, 아니 공항 어떻게 가냐고 공항 까지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저 아저씨가 자기 뒤에 타라고 해가지고 졸지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에트나다 에트나와서 안녕 마지막까지 아주 스펙타클 했습니다 나 진짜 목숨 여러 개 목숨 여러 개인가봐아부다왜 뭐 도착해서 숙소 가는 길인데 차가 가는 도중 고장나가지고 이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부마아부마환 <목소리>